김지훈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일명 만주 웨스턴이라고 불리우는 변형된 서부극의 명맥을 잇는 작품입니다. 1930년대에 광활한 만주 벌판을 배경으로 잘생김이 옵션으로 붙어있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 자칭 만주 최고 아니 대륙 최고의 실력을 가진 흉폭한 마적 단두목 박창희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좀도둑으로 살고 있는 몸계급 끝판왕 윤태구 등 슈퍼한 매력을 가진 3명의 배우들이 한자리에서 격돌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수려한 화면발과 개성강한 캐릭터, 화끈한 액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세르지오 감독의 1966년작 좋은 놈, 나쁜 놈, 못생긴 놈을 오마주 그 밖에도 전체적인 줄거리와 캐릭터 설정 등 많은 부분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퓨전 서부극을 지향하는 장르적 특성상 런닝타임 내내 멋진 총격신들이 등장. 문 남성들의 신장을 사정없이 불사 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정우성의 장총 액션씬 밧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신들린 사격 솜씨를 선보이던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총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뭘 해도 다 멋있는 정우성의 스펙타클한 총질 액션 멋지고 잘생긴 충격신을 원하신다면 이 영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呀。<音> 커다란 관짝을 끌고 다니는 구독한 방랑자 장고는 서부영화 장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세르주 코르부치 감독의 1966년작 장고를 통해 처음 등장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파생작들이 만들어지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내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닌다는 다이나믹한 설정 시종일관 박터지는 총격전이 난무하는 온판직의 화끈한 작품이었죠 What do you say we prepare him for his burial? Ah! Ah! Ah! Ah! <laughs> 사교성 따위 개나 줘버린 낯가림의 끝판왕 언제나 큼직한 관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드럽게 음침합니다 말 그대로 애착인형 뺨치는 애착관짝의 등장 자기 빼곤 아무도 건드려선 안 된다며 집착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 다타공인 장고의 트레이드마크 기관총 등장 방아쇠를 안당겨도 알아서 잘나가는 참으로 신박한 총이죠 넘나도 이쁘장한 우리 소중이 뭐고단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장고는 끝끝내 악당들에게 붙잡혀 결국 양손을 잃고 마는데요 총잡이로서 손을 다쳤다는 건 그야말로 사형선고와 같은 것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상남자 장고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까 부상 따위 타이레놀 두알로 상큼한 의 극보 지금까지 전설의 무법자 장고였습니다 다크타워 희망의 탑은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SF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다양한 차원들이 공존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 이곳에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화의 상징 다크타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월터라는 이름의 사악한 마법사가 등장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중2병 말기 같은 이유로 다크타워를 조져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크타워의 수호자였던 건슬링어들이 나타 나 월터와 대적하게 되지만 세계관 최강자였던 월터의 마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The tower will fall, 영화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후의 건슬링어 롤랜드 데스체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터에 의해 동료들이 모조리 사망한 뒤 하루하루 비참한 나날을 보내던 롤랜드는 우연히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제이크를 만난 뒤 슈퍼 히어로로 각성 건슬링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화려한 총질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사용하는 무기는 백단향으로 손잡이를 장식한 유연발 리볼버 실린더가 스윙 아웃으로 컨버전된 개조형 권총이며 롤랜드의 뛰어난 사격술에 힘입어 스펙타클한 총격신이 펼쳐지게 됩니다 빠른 재장전과 연사 스킬은 기본 거의 백발백중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단지 소리만으로도 적의 위치를 감지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적을 쏴주기는더럽게 멋진 장면도 선보여 주십니다 그 밖에도 영화 속 롤랜드는 자신이 할수 있는 멋진 포즈들을 죄다 끄집어내며 남자들의 가슴에 휘발유를 끼얹고 있는 이껏 불길을 싸질러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영화의 완성도가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참패를 당하며 스티븐 킹 원작 영화의 뼈아픈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도로치 총기 액션 하나만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달콤살벌 최초 영화는 추천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홍콩 누아르 장르의 전성기를 열어주었던 전설의 영화 다음은 오삼 감독의 1986년작 영웅 본색입니다. 주인발의 트레이드마크인 까만 선글라스와 길게 내려오는 롱코트 입에 살짝 문성냥깨비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작품이죠. 세 남자의 찐득한 우정과 뜨거운 의리 아흑까의 암투 같은 것이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영화입니다. 재장전 따위는 1도 신경쓰지 않는 무한탄환 액션 주인공들은 총을 맞아도 그냥 좀 살짝 따가울 따름입니다 적절한 슬로우 모션 처리와 과장된 리액션 등 치열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총격전 장면은 이후 수많은 영화들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었죠 영화의 주인공은 홍콩 암흑가를 주름잡고 있는 위조 지폐계의 거물입니다 이름은 송지호 송지호 가 아니라 송자호 한편 그에게는 마크라고 하는 찐친이 있었고 두 사람은 조직의 투톱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송자호는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고 마크는 자호의 복수를 하던 중 그만 다리에 총을 맞아 불구가 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어느덧 자유의 몸이 된 자호는 경찰이 된 동생을 위해 손을 씻기로 결정하지만 그것은 얘만의 착각 맘잡고 착하게 살려는 자호를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에게는 친구를 위한 의리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애정이 전부 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룡인데 막상 영화를 찍고 보니 주윤발만 대박이 났습니다 별은 내 가슴의 주인공이 차인 표에서 안재욱으로 바뀌었듯 영웅본색도 정룡의 대표작이 아닌 주윤발의 영웅본색으로 남게 되었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 결국 마크 역을 맡은 주윤발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놈의 인기가 뭔지 주윤발은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마크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배역으로 재등장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영웅본색 2는 1편의 버금가는 명작으로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격전 자체는 1편 이 편이 더 화려하고, 스케일도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1편과 2편을 함께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좀 유치해 보이거나 혹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감성이 여전히 뜨겁게 느껴지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 봉대장 워상 너는 모터의 여쭈어 너는 아직도 리아 이퀼리브리엄은 스타일리시한 총기 액션이 돋보였던 커트 위머 감독의 2002년작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의 흥행으로 인해 슬로우 모션 액션이 주를 이루던 2000년대 초반 보다 스피디하면서도 유니크한 연출을 선보였던 이퀼리브리엄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3차 대전이 휩쓸고 간금밀의 지구 통일국가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던 리브리아 정부는 인간의 감정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되도 않는 정의를 내린 뒤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을 통해 감정을 제거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며 세상 정막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일부 깨어있는 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급기야 반군을 결성하여 리브리아 정부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는 이 정부에서는 치안 부대를 조직, 일명 그라마톤 클레릭이라는 특수 요원들을 선발해 감정 유발자들을 모조리 제거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존 프레스터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클레릭으로서 시작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라마톤 클레릭은 일명 건 카타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무술을 사용합니다 총을 뜻하는 단어인 건과 형태를 뜻하는 일본어인 카타를 합성 오직 두 자루의 권총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살상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작중 최강의 전투술인데요 확률적으로 적의 총알이 날아올 자리를 미리 예측하여 방어와 회피력을 높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만으로 적들을 압살해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원거리 사격술 뿐만 아니라 무접격투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인껏 멋짐을 유지하면서도 확실하게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참고로 감독의 후속작인 울트라 바이올렛에서는 무려 건카타 2.0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 더욱더 현란한 포즈로 총을 쏴재기는 궁극의 건카타 액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권총을 이용한 근접격투 액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었던 신박한 영화 스타일리시한 액션의 끝판왕을 원하신다면 오늘 밤이 영화 어떠신가요? Wait. 데스페라도의 주인공인 엘 마리아치는 아예 작정한 듯 대놓고 장구를 오마주한 캐릭터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한 남자가 복수를 위해 떠돌이가 되었다는 점 기관총이 들어있는 관짝 대신 무기가 가득 차있는 기타 케이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남자 역시 장구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다쳤다는 점등 자세히 보면 꽤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멕시코 3부작 중두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B급 병맛의 진술을 맘껏 누릴 수 있는 무지막지하게 화끈한 영화 영화의 주인공들은 단순히 총질에서 그치지 않고 기타 케이스를 가장한 기관총 심지어는 로켓 런처까지 쏴 제끼며 판타지 총기 액션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총질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똥통을 잡아도 되나 싶을 만큼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가열찬 몸짓이 양껏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주인공이 방아쇠를 당기는 모든 장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부루의 명작 매운맛 총격신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킬러 존윅의 탄생은 액션 영화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간 데이지의 복수를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비명횡사하게 만들었던 존윅의 위엄 극 중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화끈 뽀짝한 액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적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며 많은 이들의 가슴팍을 뜨겁게 달궈주었는데요. 조닉은 러시아의 무술인 삼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접 전투술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입식타격보다는 그래플링과 관절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한 뒤 막타로 총알을 때려박는 미친 콤보 기술을 자랑하는데요 더블탭과 모잠비크 드릴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몸통과 머리를 번갈아 쏴제 끼며 깔끔한 총격신을 연출합니다 심지어 3편에서는 전신 방탄복을 입은 적들을 상대로 권총 속살을 시절 방탄이 흔한 틈새를 이용해 연속으로 총알을 꽂는 등 놀라울 정도의 꼼꼼한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액션의 핵심은 바로 이 삼보와 더블태 모잠비크 드릴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존익의 총격신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리얼리티즉 현실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총기 액션 영화들이 하나같이 무한탄창을 장착 기본적으로 1인당 수십발씩 쏴재 끼며 잔탄의 개념을 상실했던 것과 달리 존익은 소름이 끼칠 만큼 수시로 탄창을 교체 그야말로 미친 고증의 끝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쓰러진 적으로부터 총을 탈취하거나 총알이 떨어진 무기는 투척용으로 사용하는데 적어도 스타일리쉬 액션 영화 영화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현실성을 자랑하는 작품이었죠 현재는 총 3편까지 제작되어 전편 흥행에 성공했으며 매우 당연하게도 4편 제작이 확정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TV 시리즈는 물론 여성 킬러가 등장하는 스핀오프 등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최애하는 시리즈인 만큼 이런 세계관 확장 소식은 그저 반가울 따름이네요 스카페이스는 동명의 1932년작 영화를 새롭게 리메이크하여 만든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잔혹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알파치노의 신들린 연기와 인상적인 연출,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들로 인해 범죄 영화의 전설로 남게 된 작품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출신의 안토니오 몬타나. 하지만 이미 전과 기록이 있었던 그는 입국 검사 결과 이민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고 이후 한 범죄 조직의 의뢰를 받아 요인 암살을 시전. 이때부터 본격적인 망나니가 되어 암흑가에 떠오르는 샛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태생이 야망 덩어리였던 토니에게 국가 샛별 따위 당연히 성에 찰리가 없었겠죠. 미야 원 Oh, well, what's coming to you, Tommy? The world. She 영화의 주인공인 토니 몬타나는 그야말로 광기의 끝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이는 곧 알파치노의 카리스마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범죄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 중한 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던 토니는 급기야 자신의 보스마저 살해하게 되고 스스로 보스의 자리에 올라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보스의 아내였던 엘비라 까지 자신의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영 욕심은 언제나 비극을 불러오는 법.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한 토니는 결국 완전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이후 자신을 죽이러 온 23명의 킬러들과 단신으로 맞서며. 길고 긴 여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궁창 같은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하여 조직의 보스로까지 성장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성공이었을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토니의 마지막 절규가 왠지 더 서글프게 느껴지는 영화 스카페이스였습니다 두 남자의 쫓고 쫓기는 사투와 추격전을 그린 최고의 범죄 스릴러 액션물 총기 액션 영화 특집 그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마이클만 감독의 1 9 9 5년작 히트입니다 미세먼지마저 수줍게 자취를 감춘 어느 화창한 날한 무리의 무장 강도들이 무려 대낮의 특급 우편 차량을 습격하는 희대 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만 세명의 호송 담당 요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후 사건 현장을 유심히 살피던 빈센트 형사는 단숨에 사건을 벌인 자들이 프로 범죄자라는 사실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사건의 주범은 냉철하고 치밀한 성격의 프로 범죄자 닐 맥컬리였죠 이후 닐과 그 동료들은 또 다른 범행을 꾸미게 되지만 역시나 베테랑 수사관이었던 빈센트에게 꼬리를 잡히게 되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직감 운명적인 라이벌로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죠 한편 경찰의 추격 사실을 알게 된 닐은 동료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이대로 그냥 헤어져서 잠수를 타버리는 것또 하나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크게 한탕 버리는 것이었죠 당연히 동료들의 선택은 닥치고 2번. 세 사람은 LA 한복판에서 은행을 털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 마지막이라는 세 글자가 영화의 주인공들을 나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명실공이 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이자 영화 역사상 가장 리얼하고 박진감 넘치는 총격신의 등장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강도들의 시가전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 속 총격신 장면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며 총격 액션 영화의 레전드로 탄생하게 됩니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배우들은 실제로 수개월 동안 사격 훈련을 받았으며 마치 실제와 같은 은폐 엄폐술과 총기 파지법 조준 점사 사격 등 총덕들 환장하게 만드는 생생하고 리얼한 묘사가 일품이었죠 심지어 해당 장면의 경우 현장에서 그대로 녹음한 실제 총성을 이용 마치 바로 옆에서 총을 쏘는 듯한 역대급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마이클만 감독의 영혼을 갈아넣은듯 세세하고 디테일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 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